구름 위에 하루 더 해주세요 선생님 헤헤 더아 좋다 아 나른하다 더 해달라 함부로 해주세요 구름아 올리브 따먹자 이건 아닙니다만 뭘 자꾸 먹겠다고 하시는지 내꺼다 뗄름 올리브 아닙니다. 아니라고요. 구름 위에 올리브 아닙니다. 하루